이번 맵 뭔지 따로 맵 바꾸 어아 잠깐만 예어 어. 이거 내거 컴퓨터 노트북에 충전기 안 꼽으면 사양 떨어진다 어. 아 이거 어떻게뭐뭐 뭐 맵인데 이거 음. 아 저번에 그거구나 이거 비슷한 거구나 이거 스품지점이 저번에 그거랑 비슷한데 야넌 뭐야? 얘는 뭐야? <웃음> 설명해보세요 얘는 왜왜이러는데아 얘는 그 파파로 가가지고 떨어뜨려 놨어요 으악! 밀어서 용구방방인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떨어졌어요 우와 왔는데 아 어, 왔나 야야3인의 해빙세보다 야 근데 나 괜찮겠나? 나 아빠가 왜? 맥주 줘가지고 지금 큰일났는데 아 <웃음> 컴퍼니도 하면 된다 으악 술게임이다 으악 술게임이다 으악 뭐 어떻게 하는거야? 1열개만 합시다 1열개만하고 으악 12개다 아니 아이. 12. 으악 12개 뭐. 12. <웃음> 뭐라고? <웃음> <웃음> 아이 예. 사... 때 보이면 그냥 음. 활로 맞추면 돼요 활로 맞추면 겁나 세게 밀려나고 아. 이 점프맵도 어. 하는 거가 약간 점프맵은 더운... 그냥 하면 좋은 거고 하면 좋은 거 고지되지 않는 데 도움을 주는 거, 거 나는 뭐라와 이걸 몰라. 맞춰 뭐 맞는 소리 났지? <웃음> 12점 아, 아이난 12점 있다 아야 너 뭐야? 아, 트롤했지? 음 뭐야 떨어졌나 봐. 나 혼자 게팅 오버리 사고 있는데. 아 애들이 없다. 오난 어, 살았다. 아떨어아격우로안해격게 살아? <웃음> 살았어. 저기에 살았습니다. 왜 어디서 화살 떨어진다. 화살 떨어져? 나만 노려줘. <웃음> 나는 12점 이다 너도 위로 가세요 아이 12점 누구 목숨이 먼저 달았나? 여기로 좀 와줘 심심하다 와 세게 밀려나고 그래 이제. 왔잖아 니가 어는데 으악! 12점 나 얘가 어디있는지 안보여 나도 지금 사람이 누구야? <웃음> 어, 너의, 너의 자식, 통수를 노리고 있으니까 이 자식! 여기 있다! 으악! 너. 아, 저, 어! 갑저 어? 오케 수환이 빠고 으악! 오. 11점 아이응음어 여기 어디야 오케이 PK다 팔았습니다 <웃음> 아네또 <웃음> 말도 안돼아이준비야이야 아. 케이 어, 어? 덥고 저떨건나 와, 뭐? 아씨, 에임 등신, 진짜. <웃음> 아, 진짜 에임 등신이다, 나도 등신이다, 지금. 뭐? 가만히 있는 충알이 한 대도 못 맞췄다. 실화인가? 으아! 난 올라간다. 아이! 12점. 아이! 12점. 뭐야, 누구 죽었노? <웃음> 뭐, 야, 너, 뭐, 뭐한 거야? 아이! 으으으. 아씨 앵중식 <웃음> 아이 으 아, 잠깐만 오케이 어어 사람 어, 그래 한명 어디 갔냐 니네 말고 또뭐 따로 뭐 어디 갔어 나 혼자 게팅 오버리 타고 있다 <웃음>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악악 떨어졌다 내 스스로 악 뜨지 마악 으아, <웃음> <웃음> 갔다. 한명 갔습니다. 골로 간다. 아니, 쟤는 대시아 아, 으. <이 장면> <웃음> 아, 음. 12점. 나 지금 덕후갈 자리가 너무 좋다. 저 견제할 필요가 있다. 어디인데 꼭대기. 꼭대기, <웃음> 오케이, 꼭대기. 꼭대기. 견제하면 해줘야 된다, 저안 된다, 얘 견제다. 내가 갔다. <웃음> <웃음> 안녕 아나 어, 에임 싫어한거야 너 일로와 아이 y 음. 예스 아니 나 에임에 내가 너무 화가 나는데? <웃음> 예스 하면도 떨궜어 아얘얘얘 얘, 얘 뭔데 고였냐? <웃음> 아, 대박치네그짧은 <고였다. 웃음> 사이에 고였다 난 지금 <웃음> 아 자리가 너무 좋다 잡아야 돼. 한번 잡아줘 오케이, okay, 내가 시도해볼게. <웃음> <웃음> 이짜식 안되겠다, 그냥 내가 가서 잡을게. 오케이. 어, okay. <웃음> 혼자 가다가 또 다른 솔키를 부를 뿐이다. 떨고 <웃음> 가 <또 그냥 웃음> <이틀. 웃음> 다 했다. 아니, 민규 우리 평화협정을 아니, 하고 있어. 아, 좀비야, 저거? <웃음> 우리 평화협정을, 이, 우리, 저, 그리고요? 저, 저, 저, 아, 저, 떨어졌다. 와, 아, 사즈 아니, 저 뭔데 저렇게 잘 사냐? 그러니까. 으악, <웃음> 야, 잠깐만, 나 스스로 됐다. 죽었다. 이번에 <웃음> 아, 말로 보냈다. 아, 아 데스판 등. 야, 나 점프했는데, 그냥, 딱, 방바닥에 착지하자마자 죽었는데. 야, <웃음> 점프 한 번만, 눌렀다. 스페이스 한번 눌렀는데 죽었다. 어떡해요, 넌. 뭐. <웃음> 맞아? 그걸 왜 맞아? <웃음> 와, 덕구. 와, 자연스럽게 맞춰놓고 올리네. 다 아, 왜 맞음? 와, 어, 맞춰놓고 2턴에, 오케이. 아니. 2턴을 새끼 최후로 보여드립니다. 예. 그렇게 될 줄은 난 몰랐지. 까 <웃음> 아, <진짜? 웃음> <진짜> 그렇지. <웃음> 오 덕구 2턴다. 야, 덕, 중앙에 덕구 2턴다. 빨리. 힘들어. 으악! 12점. 으 덕구가 어딨는지 뭐안 보여. 아, 저기 있다. 아, 저기 있다, 창고로 나는 물 안에 들어간다. 야, 야, 야, 여기 있다. 아, 내가 죽겠다. 오호! 어, 오! 죽었다. 죽었다. 야, 이 자식아. 사 <웃음> 여기, 여기 개꿀자리다 후! 아이, 으, 안 떨어진다. 으... 야, 돕고 올라온다, 민규. <웃음> 그, 누가 막고 있는 건데, 이거. 야, 난 엄마. 너의, 고... 난 너의 1등을 저지하겠다. 나는 1등 따위 하지 않는다. 어? 아, 저게 사네. <웃음> 여기서 사람이 살았어 어! 살았어요? 어, 어 이거 야 보냈다. 떨어졌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어 보냈다 보냈다, 보냈다. 야 아무야 뭐, 저기 안가? <웃음> 안갔다 저기 안가? <웃음> <웃음> 안갔다 잡으러 간다 이것들아 야야 날죽이면 어, 어떡해 어? 야, 아니야 물이 <웃음> 땄어 <웃음> <오>. <웃음> 역시 물이 제일 좋다 <웃음> 아, 물 덮고 보냈다 <웃음> 아니요 <웃음> 어, <야. 웃음> 또 살았어 나 진짜 뭐야? 나 진짜 뭐길래 계속 사냐? 야 진짜 뭐냐? 버그 아이가 저 정도면 <웃음> 아니 멀쩡한거다 야쟤 에임 핵슨도 아니 나 에임이 아니, 문제가 핵순도. 아니야 진작에 잘못 살 그래. 죽어야 되는데 계속 산다 아이가 <웃음> 저 녀석 핵슨다 어디서 거슬리는 화살이 날아온다 와, 세상에 거슬리는 화살이네. <웃음> 와, 이 야부리 쳐는 거 봐. 와, 이 괴롭게, 이씨. 재준이 같은 녀석. 재준이. 뭐라고? 오케이! 게임 5개? 5개? <웃음> 동서대 게임 학과로 가라. 동서대 A 학과로 가라. 동서대 A 학과로 가라. 아, 아안 된다. 게임 학도 안된다 게임 학도 안된다 에임 이미로 에임 이 소리하는 인자 아 동서대 아동서도 게임 학교는 <웃음> 안된다 거기가 이상한거 산다 으악 난 서울대 위되다 어? 야 피가 안떠았어 나법에서 아 충환이 자리가 너무 좋다 저기가 야 덕구 니도 여기 올래? 아, 그래? <웃음> 여기 올래? 충환 <충원이> 자리가 좋다고? <웃음> 어 여기 왜냐면 물이 있고 기둥이 있거든 <웃음> 아 그거 그지 형 나도 좋아는 하안다 <웃음> 들어올래? <웃음> 여기서 민규 누가 <농가가>. 뭐 <웃음> <웃음> 뭐야, 얘 왔어, 근데. <웃음> 을 혼자 빨면 쓰겠습니까, 얘? 뒤질 뻔했네. <웃음> 오케이, 살고. 그 정도는 살고요. 살아야지. 난 내려간다! 왜안 <웃음> <으악>! 가냐? <웃음> 아니요? 으악! 와, 대회 늦어온다. 야, 덕후 <웃음> 쫓겨났다. <웃음> 아, 씨. 아... <웃음> 야, 야, 내가 이겼다? 나살수 <웃음> 아, 있었는데, 아깝다. 아이, 12점. 이 자리는. 덧구, <웃음> 이 자리 너무 좋다? <웃음> 좋다? 그 뭐냐, 도대체. 몰라. <웃음> 아, 야, 계속 나한테 화탄 날라 옆에서. <웃음> 무섭게 시. 쉬... 계속 날라오잖아, 저거. 더, 너 가! 뭐야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내가 니똥수 네 쳤다. <웃음> 잘했다. <웃음> 우리 한편 덕구 우린 한패다. 난안 죽었다, 너. 응, 가? 아, 간다. 간다. 간. 아 잠깐만, 야, 또 간다. 왜, 왜? 이번엔. 아, <웃음> 하널 <웃음> 실수다. 왜, 이번엔. 이야, 한소여가 들리는데. <웃음> 왜. 야, DK다! <웃음> <웃음> 우와, 씨발, 좋아 이 게임은 화살 게임이 아니라 활 게임이었다 야 너나가 너나가 <웃음> 음, 화살 소리가 들려요 화살 소리가 들려요 무서워요 안돼 야 이거 이거 맨손으로 아야는거말아 보냈다 좀... <웃음> <잘했어. 번렀다. 웃음> 결국 보냈다 <번렀다. 웃음> 잘했어요 <웃음> 뭘뭐 잘했어요 오케이 니는혀까다 <웃음> 나는 <잘했어. 오케이. 웃음> <웃음> 너 1등 그 정도 있으면 많이 한 거잖아 그래 아까 게임에서도 많이 그래 했지. 그래 그래 이제 그만할 때 됐다 야니 네 손으로 직접 754를 만들었다 야 뭐야 어저 녀석 뭐야 너 짝사랑 아직 말려있지 내가 뭐 어, 아무 말도 안 했는데? <웃음> 이거 알아? 나, 한, 한, 마디도안 했다? 한마디도 안 해놓고, 저 전광판이 저거니 저걸... 네 작품이다, 저거. 아니, 숫자를 보고 그렇게 반응하듯 너야말로 짝사랑이 자식, 니, 일부러 자식, 자식을 오르마초 날사로있구나 녀석 짝사랑을 하자. 이제부터 약간 덕구 라이프에는 관심이 없어질 것 같아. 아, 관심이... 어, 너1등이야 이번 판. 어 <웃음> 아, 덕구가 니가 <네가> 1등이, 나는 <웃음> 제일 1등 하는 거안 돼. <웃음> 아니 나 그냥 총아이꼴등 시키면 된다 오늘은 아니.. 니가 꼴등이다 갑자기 <웃음> 둘이서 뭐하는거예요 몰라요 아리기 시작했다 몰라요 이게 바로 내전.. 매전, 내전이다 야 이미 내부 분야를 씨앗은 심어졌다 야나좀 수용해줄 사람 핑크 음, 뭐, 물이 다져 빠져나. 아테나라온다야 어디서? 아 저기 있네 뒤에서 날아온다 이 녀석 우리 두 명이 하면 못 이길 줄 알았지 이 자식 과연 <웃음> 충환이는 <웃음> 어. 언까지 저자의 맛을 살아남을 <웃음> 수 있을 것인가 어저 어, 어디가 <웃음> 어? 아 갔어 갔어 아이 참다구로 너무 한거 아닙니까 얘? 괜찮아요? 보냈어괜보냈어 <웃음> <괜찮아요, 나> <웃음> 오케이, 오케이, 공정한, 괜찮아, 게임이네. 공정한 <웃음> <공정했다>. 게임이다. <이제. 웃음> 이 핑크 머리 어디 갔어? 왜? 어, 잠깐만, 내 스스로 떨어졌다. 오? 와, 미친. 나이스. 아, 가 아, 이걸 살아? 야, <웃음> 이거 용암 들어가면 아니, 죽나? 아니, 들로 미쳤나, 지 진짜? <웃음> 레전드. 야, 혹시 이거 용암 들어가면 죽나? 어, 어, 맞더라. 아, 죽어. 잘 받는다, 아야 잠깐만 와앙! 부트를 네. 좀 찾아야겠다 뭐야 부활하니까 PK는 피할 수 없다 야. 뭐야 부활하자마자 이상한데 있어가지고 또 죽어 잠깐만 난내 스스로 떨어지고 있다 으 자살해서는 되겠다 어 잠깐만 나왜또 죽어 어? 겪고 살수 어? 있었는데 어? 나왜또 죽었지 못사는 거였다 너무 많이 밀렸다 근데... 아니 아까 한칸 남아가지고 야 솔직히 낭떨어지에 바닥도 없는데 리스폰 시켜주는 건좀 너무한 거아이가 <웃음> <그거는> 아, 그거 <웃음> 그거 왜 그러냐면은. 가끔 그렇다. 한 칼인데 리스폰 돼가지고 네가 W 계속. 아. 나도 그걸 좀. 아야 W도 안 눌렀는데. 그러면 A, S, D 중에 하나를 눌러. 눌렀... 으악 일단은 블럭 있는데는 스폰이 된다. 음. 적어도 스폰 자체는 그 블록이... 스폰 되자마자 한1초 동안 가만히 있어봐. 떨어진다. 아, 그렇고. 아, 나 그래서 두번 죽었다 강제로. 와와 와아 와와와우 와아 이럴때 킥 k 다아이 좋아. 성공했는데 아니 활로 치는게 킬수가 더 많은데? 아 그래? 활로 내려 찍어도 돼? 어오 어? 좋은 생각이다 <웃음> 아니 활로 때리는게 더 정확해 그렇지 <웃음> 이렇게 아, <웃음> 어, 아, 진짜 와 진짜 되네 와나 처음 알았다 <웃음>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. 대구나 저기. 어 대긴 된다. 물론 네. 주의하세요. 네. 에임도 네. 화살로 하고 있었냐까 <웃음> 아야 이거 관자 <웃음> 아, 이거 사자라기 관절이... 아, 아, 아, 있다. 아 너무 자연스럽게 가다가 퍽 쳤다. <웃음> 어우 관절이... 깜짝 놀래라. 내가 만져야. 야. <웃음> 뭐? 아, 이고 이거, 이거 그거구나. 어. 야, 이 자리 뭐냐? <웃음> 뭐 하는 자리냐, 오. 이거. 여기 어디? 아, 야, 유리 때문에 막혀서 안 올라가네. 오, 자리 해봤는데? 아, 아, 이런 자리도 있었어. 어. 놀랍게도. 근데 오. 밑에서 빼검이 샷하면 답이 없는데? 다시 한번 들어가면 되지. 응, 어. 리로디 에이제 그거 써든데스인가 보다 응? 어 방금 안에 떴다 얘가 한번한번 한번 죽으면 게임 끝난데 응. 시간제한 다 돼가지고 아 시간제한 끝이었나난지르는데왜여기다 어, 사실 떨어지는 게 사망인데 지금 음. 이미지에서는 이제 한번 죽으면 이렇게 하면 끝이지 뭐 떨어지는 거 자체가 사망인데 지금 그 어, 사망시켜라 저거 오케이 뭐 타고 싶을 때는 이거를 올라가는 애플이지 지지 안 끝나네. 아 끝나면 1키라미 준다 아 맞다 네. 내가 잘못 아, 봤네 목숨 하나씩 없었어 나 그냥. 아 오케이 진, 진짜 진 막판 아네야 야, 나도 목숨 하나 사라졌어 얘봐 이내 어 진짜네 내가 써든데 쓰는 거 진짜 써든데 쓰는 거 이제 떨어지면 두명 남았어 떨어지면 그 학교에 치 어허 네, 이겼다. 아 간다 눈. 어? <웃음> 오 살았어. 오케이. <웃음> 아 재밌네 <오>, 이 재밌는 <웃음> 게임. 어우. 나도 고였다 그새 씨발 아 그래 저기다 드라마... 사구나. 이게 뭐라고 아, 이렇게 되냐고. 아 몰라. 아 워낙 살았고. 저번이란음빨 게임 음. 조졌고. 오우 씨오 덕구 덕고 아, 기회 아. 기회가 참 많이 좋아지는데? <웃음> 저 친구? 오, 설마는 안안 드려, 어. 설마는 아테리 어? 어아 이제 살았지? 니가 이걸로 죽을래 안돼! 안녕히 가세요 <웃음> <기지>. 잘가아피확 <웃음> 하나 왔는데 재생이 빨리 안됐다 야 음, 잠깐만 살거리는데 난... 까비요 아, 내가 이걸 눌렀구나 아, 아 이거 아이, 전화지 개, 재밌네, 이거. 일단 난밥 먹어야 한다 오케이 밥을 오면? 먹는다에는 차린다도 포함돼있너 그럼 언제 오는 거냐? 아, 모른다. 아... 아... 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, 두, 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, 뭐, 한 시간 반이 걸릴 수도 있다. 음. 음두 명이서 뭐하지? 글쎄. 다이브. 야잇. 난 갔다 온다. 오케이, 뭐, 갔다 나이브라니 나... 음, 음, 두 명이서 뭐하지? 야 이거 이거 말고 다른 거 없나? 어? 아. 잠깐만. 어? 하는 거다. 아. 잠깐만 왜 자연스럽게 글로 가는데? 아예. 자 세계로 하는 거다. 어. 으와5분 오케이. 세계 5분 세계다. 으와 넌왜 있냐? 네 덕구 안... <웃음> 덕구부터 죽여, 일단. 아니, 덕구는 왜 죽여? 어왜 있냐, 넌. 이 저건 인형이다. 야, 덕구가 이기는 거 아이가? 야. 야, 아니, 여기 왜 올라가고 있지? 생각해보니까 마지막에 럽샷 뜨면 덕구가 이기네. 어. 야. 어, 덕구가 이긴다. 봅시다 일단 야 걸렸다 야 잡았다 으악, 검은 걸려 떨어졌다 이 자식 어디 있어 오케이 봐라. 너를 찾았다 이놈 봐라 네가 여기서 지면 너는 C O H를 하게 된다 어야안 보이는데 너이 자식 있있구나어 뭐? 뭐야 빗나갔어 올룰룰룰루거오약 나간다 약나 열로 넘어가야지 어디 보자 이 자식 아니 저기 있구만 오케이 어, 나 어디다 아요요감 들어갔다 안녕 덕구 덕구 <웃음> 나너 어디 있길래 뭔너안 보이는데. 오 메소드 연기를 한다 <웃음> 아 저기 있네 으악! 갔다 야. 아 잠깐만 또 떨어졌다 어디 보자 어딜까요? 으악! 이거 <웃음> 어디 있노 이거? 뭐다 보고 있으면서 새삼스럽게 안 보이는데. 안 보이는데. 어디 있어? 응. 음, <웃음> 아... 이 새끼. 저걸 덕구냐? 아, 덕구가 보네. 그렇습니다. 저니 네 뒤에 있었습니다. 캬! 아 그렇네. <웃음> 야, 꼭대기에서 찾았다. 지켜, 지켜보고 있었다. 시 다시 하자. 으악. 으약. 야, 아니, 잠깐만, 덕구를 죽이면 되잖아. 아, 아, 맞네. 어. 아, 잠깐만, 나 피난다. 아. 어디에서? 어, 여드름 <웃음> 터졌다. 으약. 으악. 으악. 덕디 어딨어? 이름이. 이거 좀 짜자. 아! 됐다. 다시 들어간는데 잘가. 안전자 수고했다. 예예예. 예, 예. 어.. 갑시다. 뭐? 한번더 하자. 12점. 12점? 어, 나 이거 왜 들고 12점 있냐? 12점은 너무 줄줄나 <웃음> 이거 왜 들고 있냐? <웃음> 어? 나뭐 들고 있는 아이다이 자식아 야. 봉어 뭐야 안 나간다 야. 아 잠깐만 잠깐만 나나저기이 나, 가고 싶은데 아 됐다 이제 좋아 목숨을 늘리자 다섯 개다 <웃음> 여기서 하자 오케이 덤벼 <웃음> 이 자식 먼저 떨어져서 그거 이게 아면 아니, 아니 나는 왜말이 안되는데 <웃음> 뭐야 이런 길도 있네 야야야이 빨간 녀석 이 노란 녀석 아니 저 빨간 거 맞나 어안 아, 맞았어 여기다 여깄다 여기 이 자식 이 자식이 야덕구도 불러 아. 야이 자식 <웃음> 5초 안에 끝내라 으악. 안 끝날 것 같다 으악 시작 있다 너이 자식 어야 이거 안 맞아 그래 내가 먼저 때려서 그래 어안돼 맞아 이 자식아 떨어져 와씨 개바야 떨어져 임마. 근데 이거 승리 보상이 덕구 덜구기가. 승리 보상 덕구 덜구 괴롭게. 뭐라고 승리? 뭐라고? 너이 자식 우승이겠지. 뭐 승리야 이 녀석. 호텔짓수하다니 여기서 여기 다 보험을 좀 들어놔야된다 더 꾸냐? 오어렇게 보험이 좋아 화살이 사르실보다 안 밀려난다 응. 어? 밀려나는데 어, 어 일단 한번 살았다 으악 이 자식 으악. 살다니 오케이 오아 이거 용암 잘 통과하면 불화살 되잖아 그거 써도 되잖아 이 자식 왜 이렇게 안 미냐 허리 어허 그 자리구만 어? 뭐야 나 용암 매들어갔어 으악! 불 붙었다 으악! 불 붙었다 아, 아, 아, 아, 아. 이번에야말로 잡았구만 이 자식 딸잡다 어디갔노 오케이 이리만이 네, 녀석 저기 있구나 너 찾았다 <웃음> 이, 이 녀석 조용히 동서대 게임학과로 가라 으악 내가 간다 하하하 게임학과로 잘가라 으악! 5 4 4, 4. 이 자식이 내가... 취업률이 54%다. 으아! 으아! 취업률! 물론 취업 때도 발가락만 회사 들어가나? 어디 있어, 저거? 으아! 으아! 천장 때문에 안 맞아. 하하하 <웃음> 근데 나 여기서 어떻게 나가는 줄 모른다 앞에 뭐지? 초록색 대시발판 하나 있을걸? 없어 뭐가 없어? 저거 으악, 딱 이러기, 이런 순간 빤스런이다 으악 올라타겠다 뭐 없어 <웃음> 녀석 어디있어 이거 좋아 그렇다면 나도 자리를 잡겠다 그동안 야, 악왜왜 왜 높아? 그니까 러 어딨어 이, 이 자식 으악! 빤스 아! 실패다! 나이스! 으악! 성공이다 이 녀석 아나착기도 실패했다 이 자식 너 일로 와하 어디냐 너 일로 와 54. 너이 자식 우십사! 으악! 우십사다! <웃음> <웃음> 으악 죽었다! 으악! <의학> 오십다어 <웃음> 아, 잠깐만 여기 여기 이 빨간 거를 밟고 오, 오, 이거 좋네. 아이. 오. 어, 저기 있다, 이 자식. 너이 녀석. 으악, 잠깐만, 내가 왜 떨어져. <웃음> 아, 싫어요 <웃음> 망했다, 졌다. <줬다. 웃음> 난 포기해야 된다, 거의. 덕후 공격의 기회는 내가 가지게으아이 자식. 어, 다시 올라간다. 응, 어, 어디 갔냐? 이놈이 일로 너지 임마 덕구였다 뭐 여기다! <웃음> 으악! 덕구였다 <웃음> 어, 저리가 이 자식아 너야말로 저리가 <웃음> 으 <으악>, 저리갔다 <웃음> 야 덕구 공격은 내거다이자식 <웃음> 예, 덕구 맛있겠다 우십다 아. <웃음> <웃음> 어, 뭐라고? 뭐 락! 덕구 눈이 썩었다 혹시 야, 보이? 리 나도 앞이 안 보이는데? 혹시 보이디다 없이 눈이 썩었다라는 뜻이 맞니? 예 으악. <웃음> 이 자식 먹어라 54도 에 눈이 썩어서 덕구가 안 보인다 <웃음> <웃음> <야>. <웃음> 자, 잘 더듬어서 찾아봐 <웃음> 어디 갔어 얘? 내가 눈이 안보이는건가? 어 안녕 어? 나 눈이 안좋아요나 찾았어 일단 전망대 에좀봐야될것같아이 녀석 그걸 못찾다니 하하하 <웃음> 아이코 못찾겠다 으악 찾았다 <웃음> 아이코 못찾겠다 <웃음> 야, 못찾게 할거다 <웃음> 무심사하다 이런 애는 특별하게 맨손으로 찾아야 으악 <웃음> 맨손으로 간다 어디있을까요 <웃음> 어 잠깐만 거긴 안돼 아, 덕구가 저기있군요 잘가 떨어져 떨어뜨려 이번엔 또왜저로 갔냐 어디 있어 덕구 찾기 혼자도 보물찾기 안해 하지만 저 정도면 갈수 있어 뭐야 왜 이런 덕구 아너 이녀석 안녕 덕구 잘가 으악 덕구 패배 아, 우승자는 나다 으악 으악 으악 떨궜다 이 자식 여기서도 우승자를 가리죠으 졌다! 아! 내가 이겼군! 으악! <웃음> 졌다! 다시 간다 야, 나도 졌다! 재도전이다! 오케이 덤벼라 아니! 예예예 <웃음> 예, 카운트다운을 하기 전에 시작하다니 <웃음> 아 카운트다운 있나? 너 전... no, 5부터 시작할거지? 뭔 소린데 원래 3부터 시작하는게 국룰 아이가 아니다 5 4다 뭐라오? 아니 이 녀석! 재준을 너무 사랑한다 <웃음> 멸망이 카운트다, 어디다, 이 자식아. 개. 게... <웃음> 얼른, 개준이를 너무 좋아하면 벌을 받는다고. <웃음> 이 서울대 의대가 려다 이벌이다. 잘 가라! <웃음> 너이 자식 재도전 있다. 오케이, 덤벼라. 3, 2. 뭐, 예. 3부터 하 5부터 하는. 시련제주... 재준. 야, <웃음> 야. <웃음> 야이 조용히 동선이 게임학과로 가라. <웃음> 야, 넌 서울대 <웃음> 의대 갔잖아. <웃음> 어때? <웃음> 어, 뭐야 여기... 아니, 이졸렬하냐 자리 <웃음> <짜리> 잡았다... <웃음> 아, 뭐야, 뭐야... 저 자, 자리... <웃음> <웃음> 으악으 여기는 서울대 의대다... 잘가! 으기 <웃음> 아, 좋아. 서울대 의대로 보내버렸다. <웃음> 아니, 나 게임한 <게임만큼은> 건... <웃음> 아이야 이 개가 개가 좀 그때 정신 이안 잤나 뭐 그거 두 개를 헷갈리다니야 식동서대 게임학과로 가버려 넌 문관이 서울대 의대다 넌너 넌 문관이 이과니 뭐라고 난 이과지 아니 넌어 이과면 게 동서대 게임학과있구나 하하하 <웃음> 넌넌 너도 이과니까 넌 서울대 의대다 이 녀석 <웃음> <웃음> 으악 서울대 이제 못 간다고 <웃음> 발... 아니 너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아니 발가락으로 컴퓨터를 못 끄는데 어떻게 이러고 발가락으로 의료기기를 끄면 된다 <웃음> <웃음> <웃음> 으악 발가락 <웃음> <미안. 웃음> 으악 발가락이라니 <웃음> 갑자기 그 본체가 발가락이라서 그런거 아니가 오케이 이 자식 <웃음> 너도 본체가 <웃음> 발가락이지 너 이녀석 발가락한테 진 소감이 어떠냐? 야! <웃음> 너이 자식 난네 본체가 네 머리에 있는 자, 그게 종량이었어 <웃음> 이 자식 니네 얘기를 나한테 참잘도하는구 으악 <웃음> 야! 이, 이... 녀석 네 종량이 발 게임 허가가 실력이잖니 네 발가락이 소음이잃아내 종량은 다오뿐이라고 <웃음> 야, 야, 으악! 야! 저리가! 일로와 야, 으악! <웃음> 으악, 쫓겨났다. 일로와. 어, 오케이. 어, 아니다. 난 아직 아, 죽지 않았다. 낭떨어지 전까지. 그렇다고 낭떨어지다, 이 녀석. 아. <웃음> 떨어졌다. <웃음> 서울대의 대 떨어졌다. 으이 <웃음> 자식까지 시작도 안 했는데? 으악. <웃음> <웃음> 또 합격했다. <웃음> 서울대의 대 합격해버렸구만. 3, 2, 1. 최준 그게 <웃음> 뭐라고. 으악. 으악. 이 54야. 이 e 360아. <웃음> 아니, 참, 예? <얘? 웃음> 요새 자꾸 게임할 때마다 너무, 재준이 너무 많이 바란거 아, 겸씨가. 니가 혹시 신사하지, 야. 니? 아니, 왜 이렇게 <웃음> 재준이 <웃음> 좋아하냐고. <웃음> 니가 혹시 신사제니? 아니, 3년도 더 됐잖아, 이 재주는. 으악. <웃음> 어디, <웃음> 쫓겨난지 어. 바, 발가락의 명이다이 자식아. 야이자식은제 2차 발가락의 명이다 나는 사실, 이건 앞발이었다. 어, 무슨 앞발? 저건 꼬매 앞발이다. 으악. <웃음> <웃음> 발가락이 운명이다 이여서이여서 얼른 들어가 아 어, 손가락이 아파 <웃음> 손가락이 아프다 이 자식 발가락이 아픈거겠지 야 안된다 아깝다 <웃음> 안된다 예비 분는 지금 1번이다 예비 12번이다 <웃음> 으악 아잇! 우. 아, 기 보냈다. 합격했다. 12번. 우아. 예비 12번으로는 합격할 수 없다. 나 합격했다. 하지만 넌 합격이다. <웃음> 이 자식, 너희가. 게임학과거든. 동선 게임학과 합격했다. 아, 아깝다. 두 번째 합격할 수 있었는데. 너이 자식, 너 합격해라. 뭐? 아이, 12번. 너이 자식 빨리 합격해라 나한테 있는 번호 3942번 야이 자식 일로와 사실 그번호내 디스코드 태그랑 번호랑 똑같다 이 자식 이 자식 저리가 일로와 아야야야야 거기 가지마라 저거 동선이 게임하고 왔다 저기 넌 서울대의 아, 대다아합격했다 <웃음> <악>, 또. <웃음> 야. 너이 자식. 아, 안 돼, 너 여기 예비번호 1번이 또. 악, 아, 안 돼. <웃음> 나 다른 과 갈래. <웃음> 안 돼, 난 서울대의 대다 <웃음> 가기 싫으면 동서대 게임학 과나가 씨. <웃음> 나 서울대의 대인줄 알고 갔는데, 동서대 게임 응, 야, 아유, 아, 니아리 서울대 컴퓨터과 그걸 인나는 서울대 의대간다. 아, 그래? 서울대 의대 보내줄게. 응. <웃음> <웃음> 발가락 전문의. 뭐? <웃음> 야. 이자식 너... 솔직히 그거 무좀이지. 나와? <웃음> <웃음> 너... 너못 온다. 야... <웃음> 아, 잠깐만, 야그 기둥 안 내가 이 동선이 게임 할거다 야... <웃음> 야, 하마터면 합격할 뻔했구만. <웃음> 아니, 아니, 네, 문 열고 떨어졌다. 어, 야, 제 뭐야, 게임 나갔네. 야 되는 건가? 아니, 덕후 쫓겨난 게 분명하다. 야, 불쌍한 녀석. 잘 가라! 거긴 서울대의 대다 으악! 으악! 못 나간다, 여기서. <웃음> 서울대 의대에서 나올 수나 없단 여기서 소리다. 나가고 싶어. 으악! 나. 야, <웃음> 야 자꾸 집어넣는다. <웃음> 야, 나좀 나, 나 살려줘. <웃음> 으나 여기. 야, 나 앞으로 가봐. 오케이, 조금 갔다, 됐다. 아. 이 자식. 아니 오자마자 싸울질이냐 오케이 너 서울대 의대로 다시 한번 보내. <웃음> 조용히 해, 넌 저기가 딱 맞다. 어 그, 저기가 어딘데? 동서대 게임학과다. 아니 동서대는 등록금이 비싸서 한번 간다고. <웃음> 아니 넌 거기 면접 보러 줄. 거기다 학교도 구리다. 너희 녀석. 으악 아니 개발이. 이 녀석 스스로 <웃음> <웃음> 서울대 의대로 가다니. 악수지로 학교겠네. 기가 가장 놓고 거 그렇다면은 동서대게임학거로보내아 <웃음> 왜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야 본체보다 발가락이 더 똑똑하다. 이런. <웃음> 야내내 내 본체보다 발가락이 더 똑똑하다. 이런 대전고 전교 백등이있 녀석. <웃음> 야야너 대전고에서 너널 마음대로 꼽살이 끼지이 녀석. 야. 니네 나한테 할말 없나? 야. 야. 너이 자식, 너 간만 시장에서 넉살 잡혔구나. 뭐라고? 넉살 잡았구나, 주 아니, 이 녀석, 갑자기 강대경이. 일로 <웃음> 와. 아, 이게, 그거, 유명하다, 배 좋은 거다는 애들은 다 알더라. 친구 중에 배. 아, 아깝다. 돔서대 게임 학으로 그럴 수 있어. <웃음> 이제 지금 선택해라. 어, 널 동서대 게임 학과로 보내느냐? 서울대 의대로 보내라 아, 그렇다면 무조건 동서대 게임 학과지. 가버씩 <웃음> 거기, 거기 안 가고 아. 싶어. 어이, 안 갔다. 으아. <웃음> 동서대 게임 학과로 가라. <웃음> 동서대 게임 학과. 3, 3, 2, 1. 재준 <웃음> 아이, 응, 54번. <웃음> 우리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까? <웃음> 몰라. 자, 난 탈출이다, 이 녀석. <웃음> 야, 야, 그걸로 가도 되나? <웃음> 왜? <웃음> 거기 동서대인데. <웃음> 아이, 참. <웃음> 이 자식. 거긴 서울대다. 안돼! <웃음> 아, <웃음> 나이 <못 놔. 웃음> <웃음> 녀석 들어가라, 조용히. 너 들어가 임마 어디로? 동수대 게임 학과다 안된다 아 그럼 다시 하자 준비하고 이 자식 어 야! 동수대 게임 학과로 갔다 어들 돼 동수대 게임 학과에서 나오긴 어렵다 <웃음> 됐다. 잠깐만 여기 서울대 의대다 안들너이 아, 네. 자식 너네 발로 들어갔구나 하하하 <웃음> 정말 들어간 게 누군데? 너이 자식. 뭐? <웃음> 너이 자식, 너 게임학과 면접보는데너줄 섰지, 이 녀석. 아니, 이 녀석. 게임학과답게, 정말. 치졸하게 게임 잘하는 방법을 알게. <웃음> 게임. 그렇다면 게임학과에 합격해라. <웃음> 너는 합격감이다. 무슨 과, 무슨 학교인데? 동서대학교진이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자식, 너는 부경대 탈락이다. 하하하. 이미 등록금 냈다, 이 녀석. <웃음> 이 녀석. 이 문. 하하하. <웃음> 이미 등록금 냈다. 물론 동서대학교 게임 학거에화양대 가는 길에 영준이 만나라 야, 야, 으이 사, 하다선이다 나는 나 사, 호선 타고 갈거다 야 잊어서 야 언제 합격되냐 얘는 너이 자식 저저 저 남이 보내주는데 대학교 안갈거예요 아니, 니네 발로 스스로. 너 나가라. 으악. 니네 발로 스스로 들어가라. 그런 응. 게임학과 너 나가라. <웃음> 난그 학과가 뭐하는 학과인지 몰라요. 난 기억한다. 니가 뭐러... 나랑 덕구한테 그걸 설명해준 적이 있어. 으아. 뭔지 안단 소린데. 모르고 난... 설명할 리가 없구난 <웃음> 그럼 니가 아는 겸에 게임학과 가자. <웃음> 일로 와. <웃음> 난그 학과 가기 싫어요. <웃음> 가세요. 차라리 서울대 의대 갈래. 동서대 <웃음> 게임학과. <웃음> <웃음> <야! 웃음> 예. <웃음> <웃음> 또 합격이다. <환경이다. 웃음> 야활 쏘는 거 뭐야? 이게 더 재밌나? 야 어? 그렇다면 활로 때리자. 뭐라고? <웃음> <웃음> <웃음> 그럼 한판승이다. 누가 합격되는지 해 보자. 야, 야 5, 5, 기회는 세 번. 어. 좋아. 화살을 쏘면 재준이라고 부르겠다. 화로 쳐야 된다. <웃음> 정시로 가는 거고. 자 이제 가군이 대결이다. <웃음> 오케이. 야동서대야 <웃음> 동사대. 동서대. 오케이, <웃음> 동서대. 오케이 동서대 오케이 동서대1 스택. 합격이다. 어, 어 잠깐 화살을 쏘. 잠깐 오케이 너 재준이라고 부른다. 뭐라고 이 자식? 나 화로 치자했잖아 이 재준이 같은 녀석. 잘 받아라 아레스다. 그래 아, 아레스 자기가. 야너못돼야나 <웃음> 아, <웃음> 방금 방향키 안 눌렀는데 낭떨어지게 스폰됐다. 어... 아.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지. 니가동료도깨워달야 아, 아, 그럼 나 수시로 혹시 합격된 거가. 아, 납치당했다. 야 납치당했다. 아, 아. 이 자식 너는 한 동국대학교를 갈수 있었지만 거... 이름을 비슷한 걸 보고 <웃음> 착각을 해버렸다. 왜 자기 동의대로 갈래? 동국이 아닌 동서대를 갔다. <웃음> 야, <웃음> 야? 지옥부 이제 시한번더더 더. 오케이 덤벼라. 이번에도 활로 때리기다. 이 자식... 아니, 이 녀석 여기서 통수를 치다. 경기장에서 보자. <웃음> 경기장이라니, 수험장이었지, 잠깐만! <웃음> 어? <웃음> 아니, 니네 발로 걸어들어가라 아니, 독서에 게임학과를 너무 사랑해주신다니. <웃음> 이 자식, 다시, 다시 한번더하죠 오케이. 으너 이대로, 게임학과 하니까 꽃참 자꾸 부정하시네. 안 간다. 이번엔 안 간다. 이번에도 간다. 이번엔 수시 아예 안 썼다. 야, 자식, 그러나? 안 돼! 잘 <웃음> 잠깐만, 아니 참, 간다니까, 그러네. 이 자식, 다시 해라. 오케이, 다라 어디 갔어, 이놈? 몇 번이고 계속 동사대로 보내주 이게, 이이겼다 이번 판은. 예스, 이겼다, 이겼다, 이겼다. 오케이. 어디 한번 이겨봐라. 나는 서울대 의대다. 아니 동서대 어 잠깐만 아들 당연히 네. 어, 어, 어, 어 쫓겨날 뻔했어 네, 하지만 그... 동화대였다 동서대 아니야 너 이녀석 너 이녀석 아된다안된다와와 안 위치가 안 좋을 때는 치졸하게 해야지 으악, 망간다어있어으잘 가라! 또다또 갔다. 이 자식 다시 한번 해. 오케이, 덤벼. 어. 어. <목소리> 어. <목소리> 어. <목소리> 어, 저기 있구만. 니가 갈 곳은... 으악! 잠깐만 니가 갈 곳은... <웃음> 이 자식 이자 어디갔어? 못 따라오겠지? 이봐! 어? 아깝다. 아깝다 예비 번호 받았다 아 아깝다 이 자식 아 잠깐만 못 따라오겠지? 오 이겼다 이제 약간 흑해다 오 우, 승리다 우. 으악! 언제 왔어 안돼 잘가라! 게임 확가로! <웃음> 다시 하죠 <하자>. 오케이 덤벼라 덤벼라 어디있어 이녀석 흐 <웃음> 저기 있구만 와야야 뭐야 뭐야 뭐야 여기면 안전하겠지 야 잠깐만 어 잠깐만 어 다행이다 럼 어, 잠깐만 이거 점프가 왜 안돼 야 뭐야 뭐야 어, 야 <웃음> <웃음> 아니 그거 자진해서 들어가는 구만 내가 안보여주아니야 <웃음> 수시였다고 <오케이. 웃음> 가고 싶다는 뜻을 알겠다 <웃음> 아니 아니 <웃음> 아니 나 지둥이 동니 아니 아니 만들 아니 아니 아니 아잠깐만 잠깐만. 망했다. <웃음> <웃음> 아니 참, 제 발로 걸어 들어가네. 어? 아들! 네. <웃음> 나도 한번게 너도... <웃음> 너도냐, 이 녀석. 이 녀석, 난잘 재수를 하겠다. 하, 하, 하. 가자. 게임 확 과다 자 야. 갈까? 서울대 의대. 아들! 이료기가 네. 이제 발가락으로 꺼진다. 와아 잠깐만 오오 오, 이걸 사네 오난 재수를 할겠다 차라리 안돼 <웃음> 게임학과라니까 <할> <웃음> 이 자식 뭔 게임학과야 하하하넌 <웃음> <웃음> 이미 게임학과에 합격해 <웃음> 재수할 거다. 이 자식. 네가 한양대라 생각하고 간 곳은 동서대였다. 일로와. 아들! 이 자식. 아 잠깐만. 그걸 쏜 거야? 이 자식, 이 자식, 이 자식. 떨어져, 떨어져. 오케이. 아. 이 말대로 떨어지긴 했어. 동서대 게임학과. 동서대 게임학과를 떨어졌다. 아니, 서울대 의대로 떨어진 거였다. 이 자식. 하하하, 거봐, 아, 네. 내가 말했지. 동수대 게임 학과는 네가 갈곳이고몇 <웃음> <안 가고 싶었어. 웃음> 번을 도전해도 똑같은 거 같은데. 나안 가고 싶어요. <웃음> 너 가세요. 설정 포고는 네가 했어요. 이자식. 으아아아아아아아또아아아아 <웃음> <웃음> <간다. 웃음> 이 게임 아까 갈려서 난 계속 재수 할거다 야쟤몇 수야 그러네 <웃음> 54수다 뭐라고? 약내 기. 내기가 폭발할 것 같아 아, 여기 모두겠지 어 이제 약간 불안한데 야 그래 그 불안한 느낌 정답이다 게임 학과 나가라야 <웃음> 도망가 너이 자식 다시 와라 <웃음> 덤벼라 는4십억 가로 가야겠다 게임 하고 게임 하고동야 잠깐만 야너 어디가 일로 일 아... 어딨지? 이 녀석 어야 잠깐만 잠깐만 야. 아하하 아, 아, 자진해서 들어간다 <웃음> 아이 게임 학과가 그렇게 좋으면 말로 하지 아하안 <웃음> 가고 싶어요 나. 내시 <웃음> 하하하하하하. <웃음> 넌 54학과 간다. 하하하 <웃음> 그렇게 말해봤자 소용없다. 넌 이미 게임학과다. 아, 나 재수할 것. 아니, 참 게임학과라니까. 합격 축하드려요. 아, 잠깐만 여기 왜안 올라가지냐. 이렇게 그렇다면 난 녹색을 사용하겠다. 사용해라. 어차피 넌 게임실력을 인정받아 게임학과에 들어오게 으악 혹시 게임학과 학교조건이 덕구한테 스타 3대0으로 지기가야 어떻게 알지 <웃음> <하지? 웃음> 너는 스타 대신 CL을 졌으니까 들어올 만하다 으악 으악 잠깐만 기다리다자아가 <웃음> 게임학과만 <웃음> 난 넘데 너는... 아 <웃음> 야, 잘선물대 의대로 보내줘. 아니, 넌 게임학과다. 하하하하. 54. 오이 오케이. 번 이번. 이번 게임학과. 오케이, 이번에는 성공해서 오케이. 서울대 의대 가야겠다. 이 준비도 다 됐고. 오케이, 오케이. 승리가 뭐. 눈앞에 있다. 뭐라고? 뭐가 눈앞에 있다고? 우음 동서대 게임학과가 눈앞에 있다고? 소원대로 이루어 주지 이 자식 가자 너이 자식 오이 녀석 싸움 좀 하는구만 이 녀석 내가 몇수를 했는데 어 <웃음> 이제 이제 노하우가 좀 생겼어 409수 째다 우와 오케이 <웃음> 동서선 게임 동시에 떨어졌지만 네가 먼저 입학했다 네아니다난 <웃음> 재수할 것도 아하하하 <웃음> 아이고 더 나까워 이제씩 내가 얼마나 돈값을 잘했는지 보여주겠다 저기 있구만 아이가 이 정도면 내가 합격하고 난겠지 으악! 반갑다 게임학과로 가라 안돼! 아, 네. <웃음> <웃음> 힘들게 올라오면 게임학과다 이 녀석 다시 <웃음> <덤벼라. 웃음> 아, 아, 아, 아, 아. <웃음> 이제 자식 덤벼라 이자식 게임학과로 가다어 오늘은 여기구만 아이참 신사제도 정말 잘 지은다 뭐라고? <웃음> 너이 자식 후회하기 해주지. 야그 으악! 으악. 으악. 아, 안 돼. 돼. 후회하기도 전에 <웃음> 동수들 게임학 걸로가버렸구나또재수해기겠다나 <웃음> 아. 아, 다른 학과 갈래. 총환이 <웃음> 아까 53수였다. 어떻게 생겼다. <웃음> 아, 아니다. 한번더 하면 돼 된다. <웃음> 설마 이번에도 최초합은 아니겠지? 하하하하. <웃음> 오케이, 이번엔 좀 안정적으로 하는 거다. 어, 안정적으로 동서대 게임학과 간다고? 오, 오, 오 정말 아니, 안정적인. 아니라고. 이 녀석 후회하게. 나 했지. 그런 선택 존중해줄게. 네가뱉은 말로 후회하게 해주지. 그래? 야, 짜잔. 두하기때저에 게임학과로 보내버렸 야, 이번엔 재수하면 안 되는데. 나는 5 4었어 <웃음> 54, <웃음> <입이 늦었다>. 54, 54, 54, 54, 54, 54, 54, 5 설마. 설마 4 설마 54, 54, 54, 54, 54, 니4니4 54, 54, 54, 54, 54, 54, 54, 54, 54, 54, 5고 54, 54, 54, 54, 54, 54, 54, 54, 54, 아니 스타데 저도 되잖아. c 에만 앉으면 된다. 아니 나는 가시가 좋다고 생각한다. 됐다 이번엔 못 따라오겠지. 없다. 이번에는 없다. 뭐라고? 뭐야? 바이러스일까? <웃음> <파일 웃음> <없을까? 웃음> 어? 오! 오! 미안. 이걸 다 알아. <웃음> 나도 올해 <54수로. 웃음> 54수다. 54수다. 죄송 뭐야? 5 4수라니까 진짜... <웃음> <웃음> 게임 학과 54연속 학교 54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54 <연속 웃음> 난 완벽하게 패배했다경훈 <경수진 웃음> 게임 학과를 <학교는 웃음> 최초한 뱉어 너 게임 학과 간 소감이 어때? 으안 <웃음> <웃음> 갈래 난 다시 재수할거다 이 녀석 약. 뭐. <웃음> 이 녀석, 다시 들어와라. 아, 내가 방패를 고 있다. 뭐. <웃음> 동서대. 오호. 아니, 좀 전략적으로 오. 해야 된다. 역시, 시작대학교는 동서대가 짝이 있다 어, 딱이지. 뭐라고? 이쪽으로 가보는 거야. 아, 여긴 못 찾겠지. 응. 네. 못 찾을 것 같구만! <웃음> 이 자식! 으아! 아, 아, 아, 았다 아, 아. 오케이. 그럼 저 녀석을 피해서 다른 학과에 지원돼야 되는데. 이리와라 넌 이미 재준이와 같은 학과다 아니요 넌 보건행정학과 갈거예요 아, 아. 아니 넌 게임학과 수석합격이다 <웃음> 아! 부정하지마 넌 참된 게이밍이니 아, 아, 아 게임학과다 다시 어자 아니 <웃음> 왠지까지 하이자 <웃음> <웃음> 대신... 어 들어와 저봐요. 저봐. 어, 다른 학교 갈 때까지 계속 도전인가 받아주지 <웃음> 또 허무하게 지시는구만 게임학과로 가세요 넌 다른 학교로 갈수 없어 넌 동서대 게임학과로 이 자식 너 일로와 하하하 <웃음> 이번엔 니가 자리가 잘 걸렸구만. 오케이, 오케이. 자리는 상관없다. 게임학과가 중요하지. 으악. 아, 아니다, 아니다. 이번에 이번엔 합격이다. 이번에 합격이다. 그래, 게임학과 합격. 으악. <웃음> 아, 안 돼. 게임학과 합격. <웃음> 으악, 합격 축하해. 다시 들어와라. 하 <웃음> 하하하하하. <웃음> 하하하하 <웃음> 94다 오케이 오케이 이번엔 좀 느낌이 좋다 어 게임학과 갈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막 두근두근 어, 아니야 이 녀석 아니다 아 잠깐만 어디갔어 오케이 합격이다 게임학과 합격 축하해 <웃음> 아? 너무 좋아요 너 일로와 <웃음> <웃음> 하하하하웃오케나 <웃음> 게임학과 그럼 넌 서울대 위대겠지 아니 동서대 게임학과라니까 어? 뭐라고? 너 동서대 게임학과라고? 아니 니가 가놓고 해. 나한테 그래요 <웃음> 너이 자식 너 거기 와.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됐다. 야, 어, 기압 소리를 쫓아냈다. 아, 직 살았다. 아직 살았다. 이제 죽는다. 깝다. 아깝다. 우. 아이 음. 우... 우... 어. 아이 음. 우... 어. 아이! I... <웃음> 어.. 야, 야, 어.. 으아악! 또 합격다.. 게임 학과.. 게임 학과 축하드립니다! <웃음> 난 언제쯤 다른 학과 갈수 있는 거야? 으아악! 어? 이러다 꼭 과장까지 하겠다.. 빨간라으정치에서 <웃음> <웃음> 과장한다 야이 자식 니 컴퓨터 나 조심해 어이 보자 이 녀석 네 보자. <웃음> 됐다 이흉 <흉들은 웃음> 내가 이겼다 흉적 내가 이겼다 동서대 게임 학과의 표적이다 눈에 선하구만 잠깐만 으악 <웃음> 아니 자, 자진해서 들어가다니 너무 좋은데 난 으악 숱다 <웃음> 이녀석 발가락으로 그러다니 하하 <웃음> 아 특별히 니가 <네가> 발가락으로 게임하면 자진 으악 으악 으악 대단 어허. 이번 판은 정말 말없이 개빡게몰하는데. 아, 아니 그렇게 게임 학과가 싫었나. 아, <웃음> 힘들어. 아니, 너무 힘들어. <웃음> 아니 이녀석 게임 학과가 그렇게 싫었나 이 자식, 나 게임 아까 안갈 거다. 어. 어디 보자. 이 자식. 아이, 12번. 나, 아, 안 돼. 또 합격이다. <웃음> 난 언제까지 합격이지? <웃음> 와, 게임할까? 야. 어, 축하해. 이번에 합격되면 난 게임할 과5 4번이다 흐흐흐흐흐. <웃음> 야, 9 4번이더난 이번에. 하하하하. <웃음> 아니, 그걸 리브로 말하는 거 보네. 합격되고 싶나 보군. 아니야. 아, 너무 좋아하는 가이가. 아, 힘들어. 게임 할과 나, 나, 나 게임학과! 나는 게임학과보다 의대가 더 맞다고. 언제까지 들어가야 돼 저기. <웃음> 게임학과 합격 축하드려요. 54번째 계기시고요. 어서 오세요. 이 <웃음> 다시. 뭐? 오, 큰일 날 뻔했어. 허허허. 이 자식, 어있어 어딨니? 저기 있나? 오케이, 저기 있구만. 오늘의 대학교는 동서대학교 게임학과입니다. <웃음> 아니, 그런 거 하지 마. <웃음> 어디가 냐 이거 오케이 됐다 됐다 피했다 피했다 피했다 야, 야 이게 서울대 의대다 안돼 동서대 <웃음> 게임 <게이머> 학과다 <거다. 웃음> <웃음> 동서대 게임학과다난 언제쯤 <할> 학교 가는 거요 <웃음> 아니 학교 가잖아 동서대학교 <웃음> 다른 데 가고 싶다고 게임학 어? 얼마나 좋은 데야 어디 오. 보자 보라저 자리는. 딱 게임 학과 합격하기 좋은 자리구만. 됐다. 오, 살았어. 난 도망간다. 야, 내가 간다! 으악! 됐다! 나는 그럼 이성적으로 동선대 게임 학과를 가겠다. 뭐라고? 아니, 아니. <웃음> 아니.. 좋아 다독았다 으 뭐라고? 이렇게 된거 현피 들어가자 야 현피 <웃음> 뭐? 너 발가락 꺼내 이제 누가 동서대학교 과장인지 부르죠 어떻게 알았지 동서대학교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<웃음> 이제 누가 과장인지 골라보죠 아아 아. 아니야 다니던 도중에 추가 합격된걸로 난 갈거야 아 잠깐만 아, 안돼! 어. 아 다행히도 한 명이 먼저 가졌구만 떨어졌다나 복학을 고마워요 <웃음> 먼저 동수대 가졌어 고마워요 어사람 과장을 실패했다 나는 복학할 거다 <웃음> 음 어, 이것도 안녕 <웃음> <웃음>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? 으 벌써 게임학과 갈 생각에 막 심장이 뚜껑 거리. <웃음> 이, <웃음> 응? 이, 자식, 내가 과장이라고. <웃음> 와아안 돼, 안 돼! 오 오. 됐어 이제 서울대로 도망가는 것도. 하하하. <웃음> 아, 아, 아. <웃음> 설마 또 동서대에서 잡으러 오겠어? <웃음> 아니, 동서대에서 잡으러 안 와도 넌. 웃어도 게임학과다 도용히 <웃음> 해이 녀석 게임학과라니까 <웃음> 안돼 <웃음> 아나 언제까지 가야돼 <웃음> 어. 54분으로 할거다 나는 안된다 얘긴사 4가 없어서 그게 불가능 알지 오케이 <웃음> 이 녀석 화면이나봐 화면 보자 <웃음> 좋아 으악 뭐? 어디 보자 됐다 됐다 됐다 아니 이 녀석 그렇게 이기고 싶었어? 화를 쓰다니 이제야 음. 시야 잼두이게임하기 원학교... 가! 야! OMR카드 낙선는데동서대학교갈 성적이 된다 <웃음> 야! 이제 이번에 동서대학교안 가려고 o m r 카드를안낼 거다 하하하 <웃음> 아, 아, 아. 아니 수능 감독님들이 어떻게든 쓰라고 할걸 아, 아니다 아니다 어떻게 아니라고 바로 이렇게! <웃음> 오이번에 확실히 준비를 해왔구만 성적 떨어뜨릴 뭐라고? 준비를 뭐라고? 준비 어 재준비 <웃음> 뭐라고? 그게 그렇게 돼? 이재준아야야이 자식 에 민규 니가 착각하네 난 이제 안간다 난 서울대 어디로 안가? 갈... 서울대 안가고 동서대 게임학과 가준다고? 와 잘담이 아, 민규, 없이 고마운데? 아 똑같아서 못해먹겠네 <웃음> 아그 그런거 안돼 <웃음> 내가 잘못했어 이 당근아 네이 자식 당근 네이 자식 가시가 얼마나 안좋은지 모르지 으악! 안... 안 게임학과 나가라니까 서술형 논술 학교 가시 보고 안 좋다 했다 어디 <웃음> 보자 오케이 오케이 내가 이기겠군 이번에는 어... 아이 어 이번엔 내가 이겼다 아무튼 그렇다 해줄게 오케이 오케이 이겼다 이겼다 덮고 돌아왔네 야야 야, 동반이 왔다 내가 이겼다, 이겼다? 송환이랑 나랑 전적이 어떻게 됐는지 54대 0이다 송환이가 54번 동서대 게임학과 <웃음> 들어갔다 <웃음> 으악 으악 아니라니까. 늦에 씨, 다시 들어와. 그거 엄청난 일이 있었을 줄 몰랐다. 흐흐흐흐. <웃음> 어, 아, 근데 머리 감는다. <웃음> 얘가. 재준이 얘기 겁나 하다가. 야, 이 자식. 동서대 게임학과 빵. <웃음> 어, 활 생겼다. 어, 어 잠깐만, 우와. 너, 너왜 마이너스 1점이야? 몰라. <웃음> 마이너스 1점. 덕고에 마이너스 1점은 상관없다니까. 니가 게임학과 가는 <웃음> 게중요하다아 아, 네. 동서대 게임학과 해. 하지마, 그거. <웃음> 아. <웃음> 좋아. 거기서내 게임 아까 걸고 단판 전이다안 돼. 나는 안 건다. 이제 시도 합격할. 능이 어, 다가게 될 거야. <웃음> 안 된다. 편입이가. 어 오케이 예비번호의 전쟁이다. 니 <웃음> 네, 예비번호의 전쟁. <웃음> 아나 예비번호 3번 주세요 제발. 내 네, 떨어지고 싶나. <웃음> 아 여. <웃음> 첫번째로 죽은 사람은 합격이고 최초합이 두번째는 추가 합격이다 뭔 또... 체력이 1인아 쟤를... 안돼 나최초합이최초 <웃음> 축하해 최합최초합이다 <최악. 웃음> 덕구 이거 활로 때리는 것만 아 덕구 왔으니까 그냥 화살도 좀 쓰게 하자 으 하지만 난 화살보단 활이 좋은걸 <웃음> <웃음> 활이 좋다니까 추가 합격 4만. 추가 합격 더뭐 사망이야? 합격. 추가 합격이겠지? 이건 뭐지? 이제, 이제부터 사망이 아니다 합격이다 <웃음> 동서대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나 관전자 됐다 이대이 <웃음> 어? <오케이>. 승부가 <이때 웃음> 그러면 알겠다. 야 잠깐만 어 뭔데? 시작하려난 <웃음> 어? 뭐 시작하려라 어, 끝났는다아저중하니가 너무 가고싶어요 별거 아니다. 5, 아... 4. 야저 봐봐라, 저 봐봐라. <웃음> 5 4에서 멈춘다. 이거 얼마나 좋아냐. 저걸 봐. 오사 됐다. 누구 좋아하는 감정 표출하고 있다. 그... 그... <웃음> <웃음> 너... 시작... 그그이 녀석. 짝사랑이 아니 저는 대놓고 상사병이라고. 상사병. 이제 자 게임 시작됩니다. 뭐라고? 게임은 시작 오케이. 뭐 아주 말이야야그 게임 학각이지 이 녀석. 게임은 시작됐다. 게임학과는? <웃음> 어. 아, 아, <웃음> 뭐? 아, 야, 오줌마렵다, 나. 게임학과는 시작되었다. 아, 충아, 니 게임학과 계속 가더니, <웃음> 오줌이 마려워. 으 이제로부터 시작되었 오줌이 마려워, 그냥 54가 마려웠다. 이제로부터 시작되었다. 이게... 아, 어디보죠? <웃음> 음. 여기서 소신발은 해도 되나? 어. 가시는 안 좋다. 야너 녀석. 그렇게까지 광팬이었을 줄은. 야. 오. 오? 어? 약. 너 학교. 아, 아니, 아직, 아직. 오, 아니, 이미 만들었다. 아니, 세 번의 기회가 남았다. 오, 사주. 신에게 아직 네 번의 기회가 있어, 옵니다. 그렇다. 아이, 12척. 충안이 뒤에 봐봐. 나 어. 있다. 어, 어디 있어? 없는데? 아안 보이나, 혹시? 아니 네 관전자... 아, 관전자. 모드로 하는, 건가 봐, 관전자. 관전자는 안 음. 보이나 보네. 응. 아. 그래, 나머지 하면 어디였나? 찾고 있다, 나. <웃음> 어딨냐고, 여기 있다. 게임학과! 됐다. 됐다, 여기도 서울대가 있겠다. 찾았다. 쟤도 서울대가. 서울대 의대 같지? 동서대 게임학과라니까? 어, 어, 왜, 왜안 밀려나? 동서대 <웃음> <안> 게임학과라니까. <웃음> 아, 아, 게임 그래. 안 돼! 합격. 합격. <웃음> 햅교, 어, 바로 앞이야? <웃음> 뭐야. 햅교! <Have you. 웃음> 나는 절대로 게임학과 안 가지. 이미 한 어, 번만 바뀌었다. 어, 이 발판 뭐야? 왜, 이보라니저 녀석을 게임학과에 넣어버리면 내가 안 간다. 햅교. 우리 둘 중에 한 명만 갈수 있다. 가장 많이 합격된 사람이 패에서 응. 합격 다섯 <웃음> 번 걸린 사람이. 봉사대 정식으로 <웃음> 들어가다 아, 봉사활동 점수 받나, 혹시 이번에도 이기면? <웃음> 안 돼! 안 돼! 나 봉사했어. 아, 봉사 넌 게임학과다. 24시간 게임 채워서 합격이 각, 눈앞에 가까워졌다. 아, 어디 니 서울대가 이, 눈앞에서 떠나가니까, 그, 이게 임학과야너이 자식. <웃음> 어디 갔냐? 야, 여기다 이놈 왜안 어, 돼? 금발했어 게임 할 거라니까 왜안 게임 할 거라니까 어임할니 게임 할 거라니까 게임 할 거라니까 게임 할 거라니까 게임 할 거라니까 게임 할 거라니까 5 0할 거라니까 게임 할거라니 암살 임할거다니까게암할하러간다니할 <웃음> 괜찮다, 괜찮다. 이긴다. 이번에이번에 이번에 서울대 의대가 눈앞이다. 그래, 게임학과는 <웃음> 언제나 승리하지. 뭐라고? <웃음> 아니, <웃음> 자꾸 승리라고 하다니. 너희 녀석. <웃음> 여섯... <웃음> 서울대 의대는 우승이지만, 동서대 게임학과는 승리라고. 으아! <웃음> <와>, 잠깐만! <웃음> 아, 아, 아, <웃음> 다 아, 아, 아. 너희 <웃음> 녀석. 합격이 거의 다 가까워졌군. 아, <웃음> 됐다. <안 된다. 웃음> 미리 축하할게. 안 됐다. 나 이제 예비번호 1번이 있다. <웃음> 한 명만 라이브... 바로 들어갔어. 야 저거 야 네가 좀 바꾸면 안 돼. 아 라이브에서 예비번호로 좀바꿔도야안 <웃음> 된다. 안 돼. <웃음> 어다행이다아 더워. 어, 앞에서 자꾸 마리가리 한다. 합격만 안 되면 돼요. 서울대. 아님 보건행정학과 동서대를 너무 까다보니까 동서대를 서울대로 <웃음> 뭐라고 너에게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 아! 올바른 교육이란 게임교육을 말하는 것이다앗 아, 땡! 갑자기다 <웃음> <웃음> 아 이거 언제까지 하냐 그러게 빵같이 볼까 이